장애진단한지 2년 7개월 후 폐렴으로 사망시 장애는 고정되었으므로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18 가합 10046 0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다 판단 관련 법리 부재소 합의는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하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망인의 장애 원인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또한 이에 대한 특별히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분쟁의 목적은 보험금의 액수이고, 망인의 장애 원인이 질병이라는 점은 그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불과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망인의 장애 원인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7년 9월 14일자 준비 서면이 2017년 9월 19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명백함으로이 사건 합의는 이로써 취소되었다 할 것입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나. 원고들의 청구에 공통된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재해당하는지 여부 면책 약관으로서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트럭 적재함 위에서 하역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가보험 예약관에 정한 재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망인의 장애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망인은 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노동능력 상실료 100%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장애 사이에 상당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주치의가 작성한 자발성 내출혈 후 2차적인 외상성 병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견서가 발급되었고 원고 측의 의료자문에 따르면 좌측 손의 출혈은 자발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 N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I61.9 상세불명의 내내 출혈로 기재된 사실 Q주식회사가 자문 의뢰한 결과 자발성 손해 출혈 발생으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넘어졌을 개연성이 그 높은 사실 원고 A의 진술 문답서에 의하면 새벽에 나갔는데 휘청거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재된 사실 그러나 목격자 R은 파이프를 빼다가 파이프를 묶은 끈이 빠져 적재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한 점, 주변에 있던 R, S는 사고 발생 전 의식상태, 신체상태 등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응급실에 이송된 후에도 의식이 있다가 약 1시간 뒤에 의식저하가 시작된 점, M 병원은 1차적으로 손해 출혈이 자발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으나, 인지결핍및 상세불명의 사지마비는 이차적인 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뇌 손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 측의 자문 결과에 의하면 소뇌의뇌내출혈은 두개골 골절로 확인 가능한 좌측 소뇌의 직접적인 충격 이후 지연성 출혈성 뇌자상의 양이 커져서 발생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외상성 뇌출혈의 개양성이 있다는 점, 망인은 평생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장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망인의 장애가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당해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운행 중에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망인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명확히 알수 없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화물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장애상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장애상태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들의 제1보험 계약에 따른 재활치료자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은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장애상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1보험 주계약에 따른 재활치료자금 교통재해보장특약에 따른 재활치료자금, 재보장특약에 따른 재활치료자금을 지급할 필요 없고, 다만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장애상태가 되었으므로, 제1보험 주계약에 따른 재활치료자금, 재보장특약에 따른 재활치료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화해계약 체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나 소멸시효 항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급의 장애 상태임 이미 확정된 2012년 12월 14일경 제1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2년 12월 14일경부터 2013년 1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재활치료자금 청구함으로써 제1보험 주계약 제보장특약에 따른 재활치료자금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청구를 하였을 때 매년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피고의 의무는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2017년 6월 5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함으로 그로부터 2년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재활치료자금 2012년 12월 14일분, 2013년 12월 14일분, 2014년 12월 14일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나 2015년 12월 14일부터 이행기가 도래한 재활치료자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질병이 아닌 재해로 인하여 망인이 장애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2016년 4월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원고에 있는 피고의 말만 믿고 제1보험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요구 보기는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라 원고들의 제1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장애 진단에 따라 제1급 재장애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망인은 장애 상태에 들어가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년 4개월 장애 진단을 받은 후약 2년 9개월 동안 생존하였고 그 장애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장애 상태가 일시적인 장애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망인의 장애 상태는 회복 내지 호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이 증상이 고정된 것이고 사망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건 사고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추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원고 A의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망인은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장애상태가 되었다고 보기에 어렵고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장애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2.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은 2012년 12월 14일경부터 제2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17년 6월 5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등백함으로 원고 A의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망인의 장애 상태는 사망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사망한 2015년 9월 27일이 아니라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2012년 12월 14일경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측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